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성희 게임스입니다. 예 오늘 공략할 보스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다섯 번째 보스 크랩에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그막 얼음 죽창 같은 걸 계속 날려요. 근데 이제 체감 난이도는 저번 보스들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가지고 제가 초보자 기준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은 바로 왼쪽 조이스틱을 눌러가지고 아래로 이동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일단 이, 쪽 끝까지 오세요. 일로. 자, 보시면은, 얼음창을 날려요. 일단 일로 와주십니다. 일로 오고, 일 일로 달려요. 그냥. 네, 살짝 멈추다 달리세요. 안될것 같은 Y 한번 눌러서 피하시면 됩니다. 다시 달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달립니다. 이거는 네 번이 와요. 총네 줄. 그 다음에 보시면 중앙에 기둥 한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세 번째 패턴 하늘을 보시면 뭔가 나와요. 그냥 쭉 달리세요, 그냥 쭉 달리고 반대쪽으로 쭉 달리십시오. 쭉 달리고 이거는 총네번 진행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패턴은 레이저인데요. 여기서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이쯤에서 중앙 오시면은 지금 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패턴이 끝나고 포켓몬을 던져서 배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철 격투로 때리면 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땅, 물, 바위, 풀로 하시면 은 네, 상당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일단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줄기가 첫번째 패턴이죠. 이렇게 오고 두번째 줄자 세번째 줄자 네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자, 네 번째 줄. 자, 마지막 다섯번째 줄 안될 것 같으면 은 회피 한번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패턴 기둥 중앙기둥 한번 나오고요 왼쪽이나 오른쪽 랜덤 나옵니다 왼쪽 나왔고 오른쪽 나와요 자 세번째 패턴 여기 하늘을 좀 보세요 날라온다 지금 피하세요 어, 쭉 달리십시오 반대쪽 달리고 한번 더 달리고 안될 것 같으면 회피 누르세요 이거 네번 던지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패턴 레이저예요 뚫지 말고 이쯤에서 가운데로 왔을 때 지금쯤 회피 회피가 자기가 해야 될것 같은 타이밍보다 조금 빨리, 누, 빨리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깨야 되는지 한번더 패턴 보고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주기 이쪽부터 나오죠 네, 천천히 피하세요 제가 이거 맨 밑에 끝 오락에 한 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 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끝으로 오면은 겁먹지 말고 이렇게 피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해도 충분히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하고 자, 가운데서 물쪽이 나오겠죠 피해줍니다 저쪽에서 나오면 이제 이쪽에서 나오겠죠 피해주고 네. 하늘을 조금 올려봅니다 살짝 올려보면 뭔가 나와요 보일 때 그냥 이렇게 쭉 오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면, 가면 됩니다 네. 네 번째하고 끝났죠 레이저 나올 거예요 기다렸다 가운데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누르세요. 그럼 피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엠페르트로 배스를 진행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패턴은 제가 앞에서 세 번을 연속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깨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방식대로 한번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셨으면 포켓몬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뭐, 무리 없이, 뭐, 배틀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괜찮아요. 뭐, 죽어도 돼요. 퀸 많이 있으니까. 아이드로펌프 이거 쓸게요. 이거 아마 말씀한 방에 미국, 미국, 갈 거예요. 이거 세가지고. 아이드로펌프 날리고, 바로 진정한 던질 준비합니다. 뭐, ZL, ZR은 이제 말안 해도 다들 아시니까. 자, ZL 쓰고, 던져줍니다.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이제 조금 초심자가 아닌 고급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막 놀다가 이렇게 회피도 해주시고 무적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됩니다. 회피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유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해준 방법대로 하시면은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가능하실 거예요. 실수 잠깐 했고. 중간중간 던질 타이밍은 있어요, 충분히. 그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 이렇게 뚱땅 해가지고 이 스피드로 피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 잡기가 힘들면은 그냥 아까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가셔서 피하시면 됩니다. 지금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킥은 바꿔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이드로펌프 이거 강공 쓰면 아마 한방에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오진정하는 바로 밖에 있으니까 Z1, ZR로 머리 때려주면 됩니다 이제 때릴게요 안 닿네요 맞긴 맞네요 한두 대씩 하다가, 이에서 피해주고, 에서 피해주고, 이에서 피해주고, 피해주고, 뭐, 뒤에서 막 뭔가 보이긴 한데, 뭐가 있죠? 뭐죠? 아, 저 친구 체력이 낮아지면은, 얼음 기둥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패널을 좀만 더 봐봐야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군요 근데 이것도 이 끝부분에 있으면은, 무난하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그냥 뛰세요. 회피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엄청 빠르네요 이거. 그냥 뛰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것도 뻔하겠죠. 이것도 계속 움직이시면 돼요. 보면서. 이거는 딱 봐도 닿으면은 아프겠죠. 가시바퀴. 에이저 지금쯤 회피합니다. 이렇게. 그냥 반가. 바꿔. 가보고. 그바뀌는 패턴 체력 50% 이하에서 바뀌는 패턴은. 제가 제대로 안보긴 했는데 그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고 얼음기둥이 이렇게 뒤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조심하셔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던질게요 뗄수 있을 것 같은데 패턴 딱한 번만 더 보고 뗄게요 한번만더 보고 자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또 이런 숨겨진 패턴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뒤에서 맨, 뒤, 맨 뒤까지 오세요 뛰세요 끼면 됩니다 이제 자 아, 이제 여기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끝에 있으면 맞을 일 절대 없습니다 좀 올려보고 뭔가 나오겠죠 이거 땅땅땅땅 깨주고. 맞을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연속으로 누르실 필요는 없고 한번씩만 이거 좀 빠릅니다 자, 소리 들리면은 그냥 질주하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계속 가세요 아이고 한대 맞아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거 레이저는 항상 가운데쯤 왔을 때 선입력을 해가지고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쯤 피하시면 되겠죠 이정한 던져서 그냥 끝내버릴게요 자 다섯번째 보스였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리허설 하면서 딱한 번만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패턴, 해피가 익숙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도 깰수 있다는 점. 네. 지금까지 박상희 게임새였습니다. 다음, 뭐, 그더 상위 보스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